지금 랭크 게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얼마 나 이틀 남았나? 자 지금 이틀 안 남은 상황에 랭크 게임은 굉장히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번 탐방을 해볼 겁니다 지옥을 가장 쉽게 탐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5인큐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 지옥도가 펼쳐질 거거든? 한번 가보자 궁금했어 시즌 바른 어떤 지옥이 펼쳐질까? 와 벌써부터 아찔한데? 깜깜이 나왔는데? 아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상대가 지옥일 수도 있거든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줄건조 줄건조 줄건조 줄건조 진짜 LV 사기야 저거 너프 언제 먹여 저거 와야 라파라스 죽을뻔했다 와 뭐야 이거 아 망했는데 이거 지옥도 나였는데 LV가 너무 사기야 아 이게 말이 되냐고 빨리 성장하면 돼 괜찮아 와 벌써 먹는다고? 와 이거 안 되는데 이거, 이거. 내가 양보해난 지금 거의 쓸모없다고 지금 저 지금 거의 쓸모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중개. 중개. 이길 수 있어! 이길 수 있어! 이길 수 있어! 이길 수 있다고! <웃음> 아 뭐야 이게 우리 팀이 훨씬 잘해 상관없어. 우리 팀이 더 잘하니까 상관없어 아이 아 꿀좀 넣자 와딜 들어오는거 봐와딜 들어오는거 봐아 아래가면 안되는데 위에 가야되는데 이거 주공! 아 뭐야 주공! 아! 진짜 이게 맞아요? 와, 말이 안 되는데 이거? 아, 뭐저 아, 진짜 짜증 난다. 아니, 이게 무슨 난리야? 아, 진짜 정직하게. 그렇지. 그렇지. 아, 성장못 하게 방해하는 거 너무 짜증 나 지금. 나이스! 됐어, 됐어. 집중해, 집중해. 와, 이게 안 맞아? 어! 아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레벨업 하시다 그냥 레벨업 해 괜찮아 괜찮아 모르는 거야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마 이럴도더 빨리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마 포기하는 순간 진짜 진거야 나이스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어딨어 어딨어 어있어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어? 아 뭐야 얘? 나이스 여기서 트롤러가 될수 없어. 트롤러가 될수 없어. 트롤이 될수 없어. 꼴넣자. 꼴로 어, 골로... 아! 아 맞게. 아 이거 맞아요. 여기 이제 여러분 이거 맞아요? 15,000원. 아이고야. 15,000원. 뭐 하시죠? 빨리 감사드립니다. 오셨습니까? 아 근데 로비 아이디가 5998777 뭐야 이거? 아니 게임만 지옥이 아니라 로비 아이디도 지옥이야 이거? 아니 모든 게옷간데 공지 한번 하고 갈게요. 짧게. 어? 시 정도면 큰손님한테 고백해봐요. 사랑합니다! 오늘부터 1일 정말 감사드립니다. 나이스! 무빙! 무빙! 꾸꾸! 꾸꾸! 귀여운 꾸꾸 보세요. 꾸꾸! 둘! 셋! 피크 좀 있어. 그렇지! 아 죄송합니다. 지금 목이 좀 아파서 어? 아 지금 잘못 찍었다 스킬 잘못 찍었다.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죽어요 여러요아롬틀를 화이팅! 아 감사합니다. 고마요. 워아 뭐야 이게 진짜! 아나 이거 폭풍 찍으면 안 된다고. 아니 이게 약한 게 아니라 저 이거 잘안 써갖고 잘할줄 모르는데. 고이 최대 단점 자동 반격 배식 분데멘 자체 행동 불가 걸림. 나 마이크 꺼져 있었어? 그럴 일이 있었어요 잠깐 어디 갔다 왔어요 자 좋은 좋은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나이스 호랑 어이구 도망가버리기 나이스 야 뭐야 이거 할만한데 앞으로 시즌 말해 끝까지 가서 올릴까? 굳이 이거 미리 올려놓을 필요가 없잖아 아니 이렇게 쏘이 이지한거면은 그냥 막판에 올려도 될것 같은데 준비되셨습니까 라프라스님 준비되셨습니까 라프라스님 와 나이스 이게 뭐야 오. 공주공 오로치 야저 잘했죠 저 잘했죠 나 정말 잘했죠 어? 그만큼 또 저한테 좀 줘야 야 약간 이 기브앤테이크 보게 돼야 또 적들도 이게 포기 안하지 않을까요 라프라스님 봉사 주세요나 한번 써보고 싶어 어떻게 지 몰라 아 이렇게 쓰는 거야? 아하 펫펫 안돼 안돼 야 붙다 <웃음> 야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재밌는데 아니 이거 큐아이랑리아 같이 쓰면은 대박 아니요 어? 뭐야? 이게? 지금 보니까 투아링이랑 같이 타면 은 하나의 개체로 인식이 돼서 그 레코젯 쓰면 은한번더 써봅시다. 어 재밌네. 아니, 이거 라플라스보다 타는 우편이가 더 재밌는데? 보이자보이자 자, 뭉쳐요, 여러분. 뭉쳐야 돼요. 이거 지금 먹어야 돼요, 우리. 아 근데 폭풍이랑 파도타기 여전히 세긴 세다. 약하지 않다. 자, 빠질게요. 저 그냥 빠질게요. 이거 위험합니다, 저.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! 하하 <웃음> 다이빙을 배우려고 랬는데 지금 다른거 써갖고 아좀 아쉽네요 그 무지 배팔 때차 파는 소리 너무 잘지지 않습니까? 태라로왕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찹찹찹할 때 너무 잘일져 소리가 라프루스님 공공 공! 공, 공! 라프루스님 공!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진짜 안된다 이거 이거 공 안썼으면 안됐어 지금 제가 쉐팅 요 지금 못 보고 있는거야 안 보는게 아니라 못 보고 있는거야 안돼 안돼 안돼 아 안... 아니 무슨일이야 이게 어떻게 돼? 가사것 돼? 지 어떡하지 무빙 스키 아! 아 지옥이다 지옥 아 대박이네 진짜 저메출 고마와요저멸추가 뭐예요 근데? 여러분들 제가 원래 줄임말을 잘 안써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 저 메달 추천? 아, 저녁 메뉴 추천이야? 아! 매난 오펜물. 오펜물은 뭔지 알죠? 오늘 팬디 무엇? 네, 살색입니다. 아, 지옥이다, 그래. 이게 희망 있잖아. 희망을 줬다가 막판에 도로 뺏어버리는 그런 절망의 지옥인가, 여기? 나무샤 아, 꼴만 넣고 도망갈게. 아, 어, 내 거? 어이구, 못 넣었네, 이거 어떡하지? 일로 가버리기. 흑개끼 어이구, 맛있다. 아이고 맛있다 <웃음> 자골 하나 먹고요 죄송좋니다 이게 지옥이지 상대방이 악마를 소환하면 나도 악마를 소환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이열치열이다 이 자식들아 자골 넣어버리기 아 저거는 줄건 줍니다 응내 거. <웃음> <웃음> 은베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노잼지옥 아닐까 아니 너무 재미없게 뭐야 저게 차기 포켓몬만 딱 골라갖고 아유 진짜 어? 재미없어 근데 유리가 뚫리면은 우리 그냥 위에 뚫면 돼 괜찮아요 아래 줘 그냥 아래 줘 어거지로 이거 하지 말고 볼 넣으면 됩니다 네 탱커차이라니 아니거든 아니거든 탱커차이 충분히 나 잘하고 있거든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해봐, 해봐, 라프라스가. 어? 라프라스면, 이 요싱에서 기관총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? 못 버텨! 그거 누구도 버틸 수가 없어, 이거. 솔직히 요싱에서 기관총안 했으면은 망했어. 진짜 이거 팩트야. <웃음> <웃음> 어, 도망가 버리기. 뀨우! <웃음> <웃음> 어, 어이구, 개파치즈. 어 아, 너... 호... 아니 야 호르몬하게 하면 어떡 하냐고 나이스 어 나이스, 아, 나이스 나이스 아 팀이 다 했네라니 나도 했어 열심히 나지냐 <Basis> 아니 딜세팅 했는데 왜꼴찌냐고 근데 이거 여러분 찌든 말이든 시즌 초든 그냥 나랑 같이 하는심지들이 지옥이 아닐까?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? 아, 뭐지? 정답입니다 누구야 오 예리한 걸 방박에 여지가 없어